you uh...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포렌코즈의 베어 글리터 팔레트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연말 시즌에 맞게 데이지크, 더페이스샵 등 여러 브랜드에서도 글리터 팔레트를 출시를 했는데요 포렌코즈에서도 3구 글리터 팔레트를 출시를 했어요 3구 팔레트 모두 올 글리터구요 원래 공홈에서는 2만원에 출시가 됐는데 출시 기념으로 현재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3구글리터올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밤 타입과 젤 타입의 약간 중간 타입의 제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밤 타입의 오일리한 감을 살짝 뺀 드라이한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밤 타입이다 보니까 밀착력이 되게 좋았고 유지력도 좀 높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드라이한 밤 타입이다 보니까 뭉침도 적었습니다. 특히나 베어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영롱한 건 기본이고요. 투명하게 비춰지는 시스루의 글리터로 피부톤이 비춰지는 반짝임이 특징이에요. 제가 하나씩 눈에 올려보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러 컬러는 팔레트에서 봤을 때 하얀 눈에 투명한 빛을 비추는 듯한 컬러의 느낌이고요. 손에 올리니 자글자글한 글리터부터 육각 글리터가 눈에 띕니다. 팔에 올려 자세히 보니 자글자글한 글리터의 크기와 중간 사이즈의 글리터, 그리고 중간중간 입자가 큰 육각 글리터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글리터의 느낌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입자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리터가 투명해서 피부톤이 비춰지는 글리터의 느낌이고요. 푸른빛이 들어간 블루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간간이 들어가 있는 골드 컬러가 있어서 차갑지만 따뜻한 느낌도 있는 글리터예요. 소복소복한 흰눈이 내린 산에 햇살이 비춰지는 느낌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해도 되고 쿨톤 컬러의 베이스 위에 눈두덩이에 살짝 톡톡 올려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샹들리의 컬러는 자글자글한 글리터와 중간 사이즈의 글리터가 함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은 골드 컬러의 글리터이고요. 보통 골드 글리터 하면 그 노란 느낌의 골드와 후추 느낌의 글리터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베어 글리터의 특징이 투명함이 있어서 피부톤에 맞게 비춰지는 글리터라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골드의 느낌으로 연출돼서 눈에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듯한 고급스러움이 비춰지는 컬러이고요 생각보다 컬러감이 투명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고급지면서 글로시한 글리터를 연출할 수있고요 웜톤 컬러의 베이스에 살짝 올려서 사용해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는 글리터입니다 글래스 컬러는 팔레트에서 봤을 때는 코랄 느낌이 살짝 나는 약간 로즈골드 같은 글리터였는데요 팔레트에서 보는 컬러와 공홈에서 보이는 컬러만큼 코랄베이스의 로즈골드 느낌의 글리터는 아니었어요 미러 글리터와 샹들리에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대신 육각 글리터는 없는 자글자글한 글리터와 중간 글리터만 있는 적당한 크기의 글리터입니다 컬러감은 골드 컬러감이 살짝 더 들어가 있는 골드와 블루의 글리터의 조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따스한 느낌의 글리터의 느낌으로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웜쿨 베이스 컬러 상관없이 눈 위에 올려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투명한 글리터로 영롱한 건 물론이고 눈이 글썽글썽해 보이면서 촤르르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어떻게 보면 이너공주의 머메이드를 연상시키고 투명한 스팽글이 올려진 듯한 느낌도 들어요 베어 글리터 자체가 투명해서 피부톤에 맞게 메이크업 룩이 완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글리터로 데일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글리터 팔레트입니다 곰곰해서보면 문질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해봤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밤 타입이다 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렌코즈의 베어 글리터 팔레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